79번째 리뷰 짠절미야 짠! 잔 민트초코 인짤미 가격은 19,800원입니다 리뷰를 도와줄 엄마입니다 이쁜엄마입니다 개봉 두구두구두구 뚜. 두구, 두구. 두 <웃음> 짜라라 음. 우 진짜 민트색이네 많이 이거 먹어볼게 짠음 짠. 민트향이 좀 강하게 납니다 음 크림에서만 민트향이 나는게 아니라 떡에서 떡 자체에서도 민트가 맛이 나요 안에 보면 크림도 되게 낙낙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크림 안에 초코 알맹이가 그러네.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러네. 씹을 때이 식감이 심심치 않게 해주거든요 심심풀이 땅콩인가요? 그건 아니죠 <웃음> 쭈우 저는 처음에 민트초코 인절미라고 들었을 때 무슨 맛인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근데 막상 먹어보니까 이런 조합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민트초코의 맛을 잘 표현해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민트초코 도후라면꼭한 번쯤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엄마는 입안에 확 퍼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권하고 싶지가 않고 좀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저는 개별 포장이 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좀 많이 먹으면 질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한 박스를 다 먹기에는, 한 번에 먹기에는 음 맞아요 부담스러워요, 부담스러워요. 어 그럼 엄마 돈으로 살의향 있나요? 그렇죠 먹고 싶으면 사야죠 <웃음> 안 그래? 예 맞습니다 네. 안녕~~ <웃음> 엄마는 민트초코 좋아하시나요? 겁나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<웃음> 아 진짜로? 네 어, 엄마 베스킨라빈스 갈때 그런 거안 먹잖아요 잘 먹어요 없어서 못먹 안 사주니까 안 먹는 거예요.